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날이에요 너무 마음 놓고 있었던 게좀 후회가 됐어요 제가 오늘 오늘 또 병원에 갔다 와서 병원 갔다 온 후기를 남기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날이에요 <웃음> 오늘 초진받고 그리고 나팔관 조영술 받고 그 결과에 대한 진료랑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배란 초음파도 해가지고 그 초음파하고 진료보는 약간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몸 상태가 어떠한지 이제 총 검사를 다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의사 선생님의 의견을 듣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나팔관 조영술을 했을 때그조영술을 검사해 주신 분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산정검사 했을 때도 피검사랑 뭐 수치랑 이런 거 전혀 이제 문제가 없다고 들었어가지고 아 그럼 나는 조영술만 합격이 되면 몸에 문제가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딱 진료를 들어갔는데 그 선생님께서 뭐 문제가 없긴 한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직감을 할수 있었는데요. 저의 그 난소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웃음> 진짜 제가 33살인데, 난소 나이가 39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방송에 봤을 때막 되게 나이 많은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막 산부인과 가서 검사하면 나이는 40인데, 난소 나이는 막 30대다. 막 이런 거 많이 봤어가지고, 저는 제가 난소 나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그랬는데, 오늘 진짜 청천벽력처럼제 난소 나이가 39살이라는 걸 듣고 나서 굉장히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 오늘 분석 결과 보고서도 주셨어요. 하나 주셨는데 이렇게 뭐 그래프랑 같이 나오거든요. 난소 나이가 나오는 이 항뮬러관 호르몬 분석 결과 보고서인데 AMH 수치로 나오는 건가 봐요. 근데 이 수치가 낮으면은 남자의 남은 개수가 적은 거고 이 수치가 높으면 남은 남자 개수가 많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여자는 남자 개수가 평생 동안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정해져 있는 이 개수가 거의 다 소진되어 간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그 교수님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임신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째를 갖고 출산한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혹시나 둘째나 그 이상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은좀 서둘러서 하셔야 될것 같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의 이런 난소의 노화로 인해서 임신을 하기에 남은 날들이 많지 않다는 거를 듣고 나니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작년에 빨리 이런 걸 알았더라면 적극적으로 해봤을 텐데 나이가 아직 35세 미만이고 아직 노사는 아니니까 너무 마음 놓고 있었던 게 좀 후회가 됐어요 작년에 산정검사 했을 때 난소 나이까지 나왔더라면 조금 더 서둘러서 했을 텐데 이게 뭔가 시한부 인생처럼 저의 난자는 다 소진되어 가는데 임신을 하지 못하면 은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알았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둘째를 낳으려면 서둘러야 된다는 말이 진짜 충격이었어요. 나는 애를 한 명밖에 못 낳고 그 다음부터는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되게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 네, 그랬어요. 왜냐면은 저는 아이를 한 명만 낳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무조건 두 명은 낳아야 된다 주의였는데 하나 낳고 그 다음에 당신의 난소는 너무 늙어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임신을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은 너무 슬프고 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이 그래가지고 뭔가 착잡하고 오늘 기분이 별로였어요. 근데 난소 나이가 많다는 게 앞으로 남은 난자 개수가 적은 거지 그 난자의 질이나 기능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건강하고 임신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자연 임신을 시도해도 충분히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 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거죠 근데 원인은 특별하게 뭐알순 없는 거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어쨌거나 저의 난소 나이는 39살인 걸로 저의 나이보다 6살이나 많네요 교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이미 노화는 진행되고 있고 이건 돌이킬 수는 없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되게 뼈 맞는 느낌이었어요. 저의 니즈에 상관없이 나의 몸 상태 때문에 빠르게 임신 시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어차피 하려고 했었는데 뭔가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뭔가 뭘 압박감과 스트레스 같은 게 갑자기 확 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눈높이 그 학습지 있잖아요. 그걸 하려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데 엄마가 너 눈높이 안 하니?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괜히 하기 싫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심리적인 어,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는 난소 나이가 39살이면은 그러면은 여성의 나이가 35세 이상이 되면은 노산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난소 나이도 그노산 내 구분이 되는 것과 나이가 같이 가는 거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건 아니래요. 사실 진짜 이런 신체, 실제 나이가 더 중요하고 난소 나이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난소 나이가 노산의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나이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고요. 생각보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제 그 임신 출산 카페에 난소 나이 이런 거 검색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본인의 연령과 다른 노화된 난소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위안이 되었고 앞으로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네, 원스텝 투스텝 나아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숙제 날짜도 받았고 그 숙제 날 기준으로 해서 2주 뒤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고 임신이 아닌 걸로 나오면 은 생리 2, 3일 차에 다시 병원에 내원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인공수정의 단계를 할것 같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자연 임신 시도가 될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인공수정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험관으로 가게 되겠죠. 오늘 뭐 굉장한 충격과 공포 그런 스트레스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받았던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나는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당장 시험관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그래도 할수 있는 건 해보고 그 다음에 교수님과 상담을 통해서 시험관 아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결혼을 일찍 해서 아기를 일찍 가졌어야 했는데 결혼을 너무 늦게 했나 봐요. 난소는 이미 늙어가고 있었는데 말이죠. 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참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요점은 나의 난소는 늙어가고 있었다. <웃음> 입니다 네, 난소의 노화가 진행되고 계신 모든 분들 같이 파이팅 합시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늙은 난소. <웃음>